챌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첼하 감자전 해먹는 날입니다 오늘 채반을 사왔기 때문에 감자전 제대로 한번 해먹어보겠습니다 짠 됐어, 됐어, 됐어. 예에! 감자전 성공이다. <웃음> <웃음> 맛을 한번 볼까요, 이런? 하, 자,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나요, 김. 간장에 찍어가지고. 아, 맛있다. 음. 진짜 어제 이걸, 이걸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. 아, 진짜. 음. 오늘따라 칭따오 퓨어 드래프트 생 오늘따라 칭따오 퓨어 드래프트 생 오늘따라, 오늘따라 칭따오 퓨어, 퓨어 드래프트 생. 생 죄송합니다 아 맛있다 맛있기도 맛있고 속이 후련합니다 속이 후련해 밖에 사람 없나? 밖에 테라스에서 먹어볼까요? 오늘 날씨가 좋네요 <웃음> 오늘의 교훈 세반이 없다고 객기 부리지말고, 정석대로 해먹자 음. 음. 음. 잘먹었습니다 어이 이 집은 음, 특별하게 예, 창문으로 다녀야돼요가 아니구요 지금 문 손잡이가 고장이 났어요 <웃음> 손잡이가 완전히 고장이 나가지고 사장님 와가지고 고치, 고치려고 노력을 하시다가 안 돼가지고 결국 내일 사람을 부르기로 했거든요 다행히 지금 딱히 나갈 일은 없는데 세탁하는 공간이 밖에 있어가지고 세탁이 다 끝나면 가져와야 돼요. 제발 제가 저 창문으로 드나들 때, 옆객실에 다른 분들이 저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<웃음> 아, 미치겠네, 진짜. 아, 빨리 가지러 갑시다. 오늘 외출 끝! 이제 안 나올 겁니다 <웃음> <웃음> 아유 진짜 <웃음> 첼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타산입니다 지금 화면을 끈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어,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진짜 지금 이거 화면을 보정한 게 아니거든요 딱이 정도로 어두워요 진짜 불이 이렇게 하나씩 있고 근데 오늘 너무 치킨이 먹고 싶어가지고 또 여기는 배달이 안되거든요 배달의 민족이고 뭐고 그런거 안되고 무조건 그 읍내에 나가가지고 사... 어내 얼굴 보인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타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사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나가가지고 교촌치킨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중입니다 여기는 어, 배달? 배달 안돼요 배달 안되고 <웃음> 이제 읍내에 나가가지고 어 진짜 완전 어두워요 그래서 로드킬을 당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차가 오면 일부러 약간 핸드폰 불빛을 흔들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이 거의 다 왔거든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되는데 가서 오랜만에 또 치킨 it's 이 c 치킨! 이 k 치킨을 먹어보겠습니다 예 yes! 예스. 아 치킨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오늘은 봉백꽃 음, 필물렵 보면서 먹을겁니다 용식이 너무 매력있는거 같아요 와우 와 진짜 감동이다 이건 진짜 와우 It's honey and camo 아 잠깐 Club is in the place, place the bottle of s o c c e bars, i the way I go